안녕하세요 파머니의 파비앙입니다. 오늘 소개할 만년필은 여기서 여기 그 워터맨에서 나온 워터맨 뉴 필레의 만년필인데요. 어 이게 아마존에서는 뉴 필레가 안 되고 칼큘럴 만년필인가 어쨌든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어쨌든 <웃음> 이게 저번 영 저번에 저번에 영상 중에서 저번 영상 중에서 그 어떤 거지 였그 아빠. 어쨌든 무슨 고 만년필 그 화면이 제대로 조정이 안되서 나갔어요 그래서 그 영상은 제가 따로 다시 한번 더 영상을 제작을 하여서 올릴 예정입니다 네 어쨌든 오늘 소개하는 만년필은 여기 뉴필레 만년필이구요 뉴필레 만년필 일단 소개에 앞서서 일단 본격적인 리뷰에 앞서서 한번 무게를 한번 재보도록 할게요 무게는 지금 잉크를 어제 채운 상태라 아마 음 어스티온 상태라서 아마 잉크가 아마 잉크 구게까잡하면꽤될거예요 18g 정도네요 18g 정도로 어, 상당히 그냥 뭐 괜찮은 뭐 방향을 괜찮, 주 뭐, 계속, 계속 한다고 볼수 있죠 네네 네, 전체적인 외관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전체적인 외관은 일단 여기에 워터맨 마크가 새겨져 있어요 이렇게 워터맨 마크가 여기 새겨져 있습니다 워터맨 마크가 여기 딱 새겨져 있고요 워터맨 마크가 여기 새겨져 있고 그 다음에 클립 부분 같은 경우에는 여기, 여기 약간, 약간의 약간 틈이 있어서 틈이 있다고 해야 되나 어쨌든 여기 위에 약간의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일단은 일단 제, 잘 벌려지게 일단 조정해 놓은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잘 집을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잘 열립니다 네 어쨌든 이거에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일단은 네 그렇고요 전체적인 외관은 일단 네드 색상이에 제가 네드 색상 샀거든요. 네드 말고도 다른 색상도 여러 가지가 있던 걸로 기억해요. 블랙, 어, 그린, 뭐 옐로우, 뭐 이런 식으로 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일단 저는 네드로 샀어요. 네드로 샀을 경우에 일단 이런 식으로 외관은 전체적으로 어, 전체적으로 보고 있 데몬을 띄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데몬을 띄고 있어서 안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볼수 있어요. 안에 있는 컨버터도 볼수 있고, 여기 있는 캐롤 여시면 캡롤 여시면 캐 안에 있는 여기 그... 아,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어쨌든 여기 아 그래 피드 부분도 볼수 있고요. 피드 부분에 이제 잉크 고여 있는 것도 보실 수 있습니다. 일단 립 같은 경우 립은 상당히 큰 편이에요. 립도 립에도 상당히 예쁜 모양이 각인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게 4 K 가질 촬영인데도 상당히 조금 네. 그다음 여기 이 부분에는 약간의 돌기가 사겨져 돌기가 있어서. 여기 잡았을 때 이렇게 미끄럼이 방지가 되도록 되의 설계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안쪽을 보시면 안쪽에 컨버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거 어... 정품은 아니에요. 어, 워터맨 정품 컨버터는 아니에요. 윈도, 워터맨 전문 컨버터가 아니라 어, 워터맨 그러니까 국제국의 컨버터를 그냥 끼웠는데 맞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국제국의 컨버터를 쓰기로 되었, 썼습니다. 그래서 그냥 쓰기로 되, 쓰게 되었고요. 일단 국제역의 컴퓨터가 다 맞, 맞다고 보면 돼요 국제역컨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다 워터맨 구격으로 나오기 때문에 네, 상당히 그냥 깔끔하게 들어가 다고볼수 있습니다 일단 외관 자체가 살짝 깔끔해요 상당히 깔끔하고 뭐 필감도 상당히 나쁘지 않은 편이에요 필감 같은 경우에는 그냥 부드럽게 잘 써져요 이거 어제 잉크를 넣은 상태라서 약간 잉크가 약간 연하게 나오는데 지금 넣은 잉크는 여기 있는 지금 넣은 잉크는 여기 크로스 만년필 잉크고요 크로스 만년필 잉크고요 끝이 만년 피링크를 넣어서 어, 잉크를 넣었는데 지금은 이게 넣은지 어제에 넣어가지고 상당히 연하게 나오는 모습을 볼수 있는데 뭐 크로스 잉크 같은 크로스 잉크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좀 진하게 나오는 편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좀 연하게 나와요 물론 이것도 역시 흠 조절에 따라서 두껍게 나오고 얇게 나오고는 가능한데 어, 촉 자체가 상당히 좀 단단한 편이에요 약간 조금 좀 상당히 단단한 편이어가지고 힘을 진짜 꼭 주지 않는 이상은 이렇게 굵게 나오는 편이 아니 굵게 잘안 나와요. 그냥 필기용은 딱 쓰기 접합하다 정도가 볼수 있어요. 그냥 필기하기에 딱 좋아요. 필기하기에 딱 좋아가지고 어 저는 필기용을 쓰고 있고요. 물론 제 만년필 대부분 필기용이지만 어 일단 필기용을 쓰고 있는데 어 이게 상당히 초기 단단해서 어 오래 오래 써도 손에 피로감이 좀 덜해요. 피로감이 좀 덜하고 일정 크기의 글자를 계속해서 쓸수 있어요. 물론 그건 자기 손글씨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물론 다르긴 하겠지만요. 뭐, 상당히 팬촉이 어, 단단해서, 팬촉이 단단해서 일정한 크기의 어, 글씨를 그려낼 수 있다는 점을 저는 칭찬을 드고 싶어요. 그리고 가격도 상당히 싼 편인데요. 저 같은 경우는 약 25달 정도에 샀어요. 이걸 25달 정도 주고 샀는데, 어, 한국 돈으로 하면 한 3만 원 정도 되죠 배송비 포함해서 한 3만 원 정도 되는데, 워터맨치고 상당히 싼 가격이죠. 어, 일단 뭐잉크 카트리지 같은 경우 아 카트리지 안나 컨버터 같은 경우는 제가 집에 있는 걸 썼기 때문에 컨버터가 미포함했어요. 컨버터가 격까지 포함하면 아마 3만5천원 정도 될 거라고 예상이 돼요. 어뭐 물론 컨버터 따로 뭐 사시는 분들 사실 거라고 뭐 카트리스 분들은 카트리스 쓰시겠지만 뭐 저는 개인적으로 컨버터를 추천 안 드리는 바에요. 뭐 개인 취향이니까 냉겨 남겨, 냉겨 두고 나 여기까지왔으니까 전체적인 총평을 해야겠죠 전체적인 총평은 일단 상당히 괜찮은 만년필이에요 상당히 괜찮은 만년필이고 가성비 좋고 어, 가성비 좋고 잉크 잘안튀고그 다음에 안에 뭐 대문으로 되어 있어서 상당히 고급스러운 외관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워터벨이라는 이름과 네임들까지 달려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좋은 만년필이라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단점이 없는 법은 아니죠 단점이라고 하면 단점은 뭐 딱히 크게 뭐 많이 없어요 뭐 특히 크게 많이 없는데 굳이 단점을 억지로 뽑아내자면 네, 억지로 뽑아내자면 이 뒤에 이게 잘 고정이 이렇게 딱 고정시키잖아요. 고정시키면 상당히 네 여기 여기 닿는 부분이 상당히 조금 뭐라고 이물감이 느껴져요. 약간의 뭐라고 해야 되지 이게 좀 통통하다 보니까 애가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 좀 키워서 사용이 좀 불편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이거 단점을 꼽으라면 단점을 꼽을 수 있긴 한데 뭐 단점이라 보기도 어렵죠 사주에 많아서 단점이 없다고 봐도 무방한 만년필이에요 저 같은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이건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물론 써보시는 분들 따라 다르겠지만 뭐 이런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건 딱히 크게 뭐 나무랄 데가 없는 만년필이에요 나무랄 데가 없는 만년필이고요 어 가격 괜찮고 가격 괜찮고 뭐 워터맨에 네임 달려 있고 뭐 외관 깔끔하고 뭐뭐 뭐, 물론 만년필 촉촉이 단단하다고 좀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거는 개인 취향이니까 넘어가고요 뭐 저는 상당히 괜찮은 거라고 봐요 그래서 좀 제가 죽거 사도 괜찮다고 봅니다 일단 한국 사이트에 베스트 펜이라는 곳에서 뉴필레아 만년필을 시쓰시면이 만년필이 나와요 같은 만년필인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저는 아마존 샀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그런 그렇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만 눌러 주세요. 그리고 만 여기서 파마니의 파마니의 파비앙이었습니다. 그럼 안녕.